이쁘시네요, 역시. 따라와. 오. 옷이 날개다. 옷이 중요하고요, 저는 첫인상 외모보다 그냥 전 옷으로 판단해요. 저는 좀 저랑 비슷한, 약간 빈티지한 옷 입고 오면 되게 좋은데 뭐그 사람에 맞게 예쁜 거 입고 오는 게 가장 좋죠. 저는 치마를 입을 거면 아긴 치마, 혹은 바지. 첫 번째는 캐주얼 룩을 준비했고요 캐주얼한 유진으로 돌아올게요 아 어, 좋습니다 자 연주님 준비가 되셨나요? 취소할까요? 취소됐습니다 소개팅 <웃음> 와, 첫 번째 룩좀 해볼까요? 첫 번째는 두번안요 <웃음> <웃음> <돼요>. 안녕하세요 <웃음> 표면에서 못 보겠어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습니다 짜잔. 오. 어떻게 오세요? 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냥 항상 가장 많이 입는 게 일단 와이드 슬랙스예요. 일단 제 느낌의 캐주얼은 딱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살짝 드러나면서 안 드러나는데 부담되지 잘, 않는 부담되지 않는 그런 여리여리한 느낌.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해요. 아, 어 버스가 이렇게 됐나요? 땀을 이렇게 닦으시네. <웃음> <웃음> 어, 뭐야? <웃음> <웃음> 이건 당신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웃음> 리본. <웃음> 지금도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구란치고 대학교 1학년 같아요. 아, <웃음> 어, 선배님. 방금 이렇게 땀 이렇게 닦았잖아요. 또 그런 게 조금 거부감이 되지 않아요? 일단은. 소개팅이라 생각을 하면 저는 솔직히 소개팅을 할때 만날 때 저도 캐주얼로 나가는 걸 별로. 안 선호하고 상대방이 캐주얼로 나오는 걸 별로 안 선호하는 편이야. 어? 아 파트너 없이 뭐두 간단 말할 거야 그거 처음에 <웃음> <웃음> 그냥 이렇게 말해? <웃음>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깨 살짝 드러내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여리여리해 주려면 또 여기 이 팔꿈치들 있죠. 여기 몸에서 면안 돼요. 안녕하세요. 뭐 이게 아니라 <웃음> 여기서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아, 대박 아, 이 팔꿈치를 여기서 안 떼면 돼 그래서 막 청순한 사진 같은 원피스 같은 거 찍을 때 사진 포, 포즈 봤어? 구두 신 거. 막 이런 거 여기 팔꿈치만 딱 붙여가지고 아움직이다 음, 아, 이렇게 조심해 보여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로즈골드 느낌으로 얇은 반지들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소개팅에는 또 손이 자주 보이거든요.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분명 저 사람은 내 손을 볼 거란 말이야. 손이 예뻐, 반지가 막 예뻐 이러면 좀 호감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호감이 네. 추가되죠, 확실히. 이런 룩이면 사실 호불호가 없어요. 아난 이런 스타일 싫어 한 사람이 절대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 점수는 취향이안 아, 타는 룩이기 때문에 4.5점입니다. 음. 어, 저는 3점. 갑자기 만나는 술자리라던가 그런 식으로 소개를 오. 받는 자리면 오히려 이런 게 조금 예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중 준비된 언제 만나요? 한 소개팅에 이렇게는 안 나갈 것 같아요 특별한 날에는 내 친구들이 나를 봐도 오, 오늘 무슨 날이야? 라는 느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약간 갖춰서 나가는 편이고 이따 나중에 나랑 약속 끝나면 친구들만 아, 뭐 나서뭐술 먹으러 가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캐절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또 폐화놀이라 그런지 기분이 좀청순한 느낌이 있네 근데 너무나도 잘 어울리지만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일것 같다 이 점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야박하네요아 왜냐면 공문 학습을 펼쳐될것같아아 네, 그럼 다음 컨셉은 뭐죠? 포멀이랍니다. 포멀이 뭐야? 포스 말론? <웃음> 아 그리고 예 어, 미리 경고하는데 그다음 룩에서 영동희 씨 일어나시면 안 돼요. 키키 키높이가 키 있나요? 포멀 임요진 나와주세요! 오오오 이거 완전 처음 보는 인 같은데? 아 어이 옷은 약간 현대 무용스럽네 사실 어떤 소개팅에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갈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막 원피스나 이런 치마류를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크한 느낌으로 와이드 슬랙스 약간 핏되는 자켓을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딱돼 있어요. 아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먹었나봐요. 왜요? 이런 게 좋아요. 아 그리고 또 이런 게좀잘 어울려요. 아 맞아요. 원래 대학교 때 이런 거 입으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리고 평소와 다른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네. 첫눈에 좀 뭔가 압도되는 건 있네요, 확실히. 저는 포부를 좋아요. 해 인상에서 좀 단정한 이미지로 처음 봤을 때랑 아니면 그냥 캐주얼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랑 나중에 사귀고 나서 평소에 여자친구가 캐주얼로 입고 다녀도 이 여자친구의 첫 인상은 포멀로 남더라고요. 아 근데 자칫 이것도 너무 포멀로 가는 거예요. 첫 만남이 되게 대화가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단정하고 욕안할것 같고 뭐 술, 담배 안할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먼저 선뜻 꺼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점 음. 소개팅은 이게 맞다. 첫눈에 압도되는 게 맞다 해서 저는 5점 만점에 4.7점 드립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네요. 맞아. 소개팅에 이런 룩을 입고 올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가 없는데 근데 사실. 5점 만점에 차라리 아깝게서 나온 것 같아서 4점. 본인은 뭐 5점 만점에 9점? 예쁘시네요. 역시. 네. 따라와. 오. <웃음> 제가 주로 청순 룩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청순 룩을 준비해왔습니다 임유진 그러니까 하면 그 주도 딱 오르는 그런 느낌이긴 하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하세요 오.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력은 안 든다 얼마까지 내를 볼수 근데 소개팅 하기 전에 사진을 보잖아요 마음에 든다? 3시간까지 가능 <웃음>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가 청순이에요 항상 누군가 이상형을 물어볼 때도 대학코드 많은 게 중요하지만 이미지적으로는 청순을 좋아한다 청순군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청순 좋아해요 청순 오점아 <웃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봄에 이제 백예리님 스케어 영상이 엄청 마,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리플에는 임유진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정. 어, 오정. 많이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 괜찮아요. 요즘 차 막히죠 요즘. 네. 몇 시에 오셨어요? 저3 시간 전에 와 있었어가지고. <웃음> 죄송해요. 어째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일찍 오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네. 게, 괜찮아요. <웃음> 약간 봄 같은 느낌을 줘요. 봄이다! 봄이에요, 여러분. 봄. 약간 데이트룩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개팅에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응. 어,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 상... 네? 왜? 뭔가 내가 너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이렇게 꾸몄어. 이게 보이는 게 저는 싫거든요? 응? 아 그래요? <웃음> 이해를 전혀 못하고 계신요 계시... 못하겠는데? <웃음> 왜? 왜지? 어쨌든 첫인상을 심어주는 날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첫인상? 아... 제가 평소에 패턴이나 이런 꽃무늬 같은 거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깔끔한데 디자인이 좀 포인트가 되는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네 거기다가 신발에 한번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묶여있네요? 네 저는 오점 만점에 3.5점 드리겠습니다 저준 오빠한테 갈게요 파트로 바꿔주세요 이거 몇 점이라고요? 5점! 100점! 저런 스타일? 이거 약간 취향 차이? 오점 만점에 아... 3.5 아까 포멀룩이 4.7이었는데 네. 이거는 4.5. 추워질 때 나도 추운데 옷 벗어줘야 될것 같은 그런. 아 맞아. 힙댄스 말해. 오케이 말해. 힙. 어 힙. 힙. 아, 부츠까지. 아 이거는 부츠가 포인트네요. 맞아요. 어, 나 힘을 좋아하나? 어, <웃음> 아, 아. 아니, 너무 아, 너무 너무. 아 너무 옛날 상황. <웃음> 너무 예뻤던 <옛날> 것같다 <같았어요>. <웃음> 죄송해요. 아, 아. 요즘 에 힙하면 이게 아닌가 봐요. 아, 요즘 에 누가 이게 너야. 오. 좋은데요, 전 너무? 저 완전 슈프림 걸스. 그러니까 바지랑 지금 모자, 모자랑. 티셔츠도 슈프림. 아, 진짜요? 네. 모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모자 진짜 예쁘다. 어, 약간 길이보이가 떠오를 만한 저런 빵모자와 살짝 안에 이렇게 박시한 티를 입고 평범한 바지였으면 살짝 레자를 또. 어,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캐주얼보다 이게 더, 이게 더 나아요. 되게 뭔가 재밌는 사람일 것 같아요. 좀 되게 발랄할 것 같고. 엠프피일것 같아요. 근데 발랄하기만. 할것같잖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웃길 것 같은 음~~ 생각보다. 이거는 이 힙은 어디에서 제일 어울리냐면요 네. 지하철 전신 거 이런 데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약간 힙한 느낌 나거든요? 만약에 상대 여성이 이렇게 힙합이 입었다 하면 은 성격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볼것 같아요. 맞아. 옷에서 주는 그런 게 있죠. 일단 조거 팬츠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앞뒤가 다른 게 포인트예요. 앞뒤가 달라야죠, 확실히. 네. 그리고 이 S로고가 너무 귀엽게 있어서 이쪽을 한번 넣어봤고요. 근데 이러, 평소에 이렇게 입어본 적이 있나요? 저 이렇게 입어, 입고 다니는데요? 아, 진짜? 네. 약간 영둥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오전 만점에 20점이야. 근데 이렇게 입으시는 분이면 이렇게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내 인스타를 봤을 거고 나도 그분의 인스타를 봤을 때 그런 룩이다. 서로 그런 룩 입고 올것 같거든요. 오조만점에 20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평소 생각하는 힙이라는 거는 보통 3점인데 요 정도면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룩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1등이 청순, 2등이 포멀, 3위가 힙, 4위가 캐주얼. 포멀 룩이 이제 1위였고 2위가 힙합. 3등이 이제 청순 4등이 캐주얼이뮤직 전첫 네. 번째로 일단 당연히 힙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캐주얼룩 세 번째가 정장 마지막이 원피스인 거아 원피스 진짜 안 좋아하는구나 재밌다 이렇게 하니까 네. 사실 여자분들 패션을 봤을 때 남자들이 남자들이 네. 보는 시각에서 되게 복잡하고 그럴 수 있는데 뭔가 딱딱딱 정리를 해줘서 그리고 또 생각보다 내가 이런 걸 싫어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발견해서 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저의 취향이 뭔지 정확히 좀 파악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선호하는 거고 포기팅 자리에서 이제 본인이 입는 옷은 본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돋보이고 싶은 나의 매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으로 선택해서입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기엔 진짜 본인의 스타일이 있어도 첫 만남은 무난하게 가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 그러면? 네, 첫 번째 룩이나 저는 저세 번째 룩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의 반전 매력 이런 느낌이 저는 차라리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새로웠어요. 지금까지 항상 남남 커플만 하다가 근데 오늘 끝이시잖아요. 오또 다른 분이 또 오시겠죠? 그러면 뭐 유진 채 쿠페 여자 소개팅 알아보기 대성 네. 네. 오. 우단 저는 이이루기. 네. 이이루 괜찮네요. <웃음> 썸네일 썸네일. <웃음> 아 저는 유준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한서윤씨요? 네. 한씨예요 어? 한씨가 어, 한 아니신데 왜.. 한씨.. 네. 아 제가 한씨를 아아 진짜요? 네. 왜요? 보통 한씨들이 이뻐서요 이쁘게 잘생겼어요 음, 거... 그러니까 심성이 곱고 맞아요 오늘 마태님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모셨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함께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마태씨는 <웃음> <웃음> 마태씨 즐거웠어요 <웃음> 아우 okay. okay.